<목소리> 안녕하세요, 애니멀 티 k 입니다그 엔젤피시가 산란한 겸사겸사해서 속자여왕 중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젤이 메인이고요. 뭐 라미네지도 있고 코리도 몇 종류 있고 되게 생물 종류가 많아요. 한 번도 공개를 제대로 한 적이 없죠. 주 수초는 볼비티스, 에키노도로스. 미크로소리움 이런 종류로 하고 저희 액비 제품들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이걸 왜 찍냐면 여기 엔젤 쌍이 저 위에 보이시죠? 여기 나뭇잎에 여기 산란을 했어요. 첫 산란이고요. 이 친구가 암컷이고 이 친구가 수컷입니다. 와,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되게 큰데 나 자연에서도 원래 엔젤 피시는 저런 부분에 비스미 이렇게 있는 잎사귀나 유목같은데 살란을 하죠 그리고 엔젤피시는 성장하면서 이제 그게 돼요 암수 구분에 따라서 체형도 바뀌고 성장 속도도 바뀌거든요 보통 보면 수컷들은 맞박이라 그러죠 이마가 좀 튀어나오고 암컷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도 크이나 이런 최고나 수컷 애들이 되게 커요 자저 암컷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이마 맞박이 없어요 이렇게 약간 아래로 떨어지고 음. 수컷은 볼록한 느낌이 듭니다. 볼록. 나중에 어... 더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개체에 따라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얘는 딱 봐도 스컷이겠죠? 볼록, 볼록, 볼록. 얘는 딱 봐도 암컷이고, 얘도 암컷. 이제 같은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시작을 하더라도, 환경이랑 그 암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 속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체형과 두상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암수 구분이 쉽다. 뭐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고요. 지네가 원하는 쌍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책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 마리를 키워서 그 중에서 지네가 스스로 쌍을 찾기, 찾게 해라 그러면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막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열 마리 중에서 지네가 가장 원하는 서로 마음에 들었겠죠그 친구들이 쌍을 맺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일 예쁜 수컷이거든요. 그 친구랑 딱 제일 예쁜 또 암컷이랑 이렇게 쌍을 맺었네요. 느낌을 좀 정글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실물로 보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는데 이 영상으로는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시간이라 정신 없는데 오늘 놓치면 아마 밤사이에 이 아이들이 다 따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이 가기 전에 찍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보면 좀 자연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만 보면 영화기가 보이다 이 친구들이 사실 분양될 때 페루 알텀이라고 이렇게 파는 애들인데 실버 인제랑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페루 알텀 진짜 진퉁 페루 알텀 얘네입니다. 리오 나나의 젤제 네. 리오 나나.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 첨부할게요. 그 리오 나나 이는그 페루에는 나나이 강에서 잡히는 애들이거든요, 야생 애들. 그래서 걔네가 진짜 원래 페루 알텀이라고 불리는 애들이고 얘네는. 사실 이제 실버 그냥 일반 실버 치고는 좀채용해 좋긴 한데 실버, 실버로 봐야겠죠? 아예 리오, 리오 나나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페루 페 알텀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알텀에 대해서 그냥 항상 이제 논란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엔젤이 메인이다 보니까 수리는 거의 없다시피 위반찰랑찰랑거릴 정도고 그 아래쪽은 수리가 없어서 애들이 제가 그냥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좀돌아다수있도록 했고 여기 보시면 수성을로 자라나고 있는데 확잘 자라면 되게 예쁘겠죠? 그나마 904560 석자 하이 정도 수저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잘 크고 모양도 좀잘내주는것 같습니다 먹이는 일반 사료 먹으면서 저희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시드 그래서 생균제랑 효소제 같이 먹이고 있고 분말 박테리아도 쓰고 있어요 분말 박테리아 같은 거는 이제 슬러지 제거도 되기 때문에 요하기가 좀 막혀서 좀 수, 수류가 약해진다. 여기 지금 외부 배면이거든요. 분말 써주면 그 다음날 진짜 다시 이제 수류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슬러지 제거나 이런 데 탁월해요. 랩 액티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번식하고 산란을 하면서 그 크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양어장 사장님들한테 비법을 좀 전수받은 게 있는데, 양어장의 종어들 엔젤이 되는 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님한테 어떤 애들은 진짜 크고 어떤 애들은 좀 작은데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산란을 했던 애들 계속 지속적으로 산란 시켜주고 이렇게 한 애들은 굉장히 많이 크고 산란 안 시켜주고 막 수컷끼리 모아놓거나 암컷끼리 모아놓거나 이런 애들은 잘안 큰데요. 엔젤피쉬 기준인데 대부분 또 여러 가지 물고기에 적용이 되겠죠. 니모로우TV